네, 마이클 허입니다. 오늘은 책이 전권이 다 들어와서 그 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그 2년 전에 써가지고 지금 한7천부가 나간 책인데요. 요번에는 이제 새롭게 그 쓸데없는 그 직급도전 부분이 한 100페이지 가량 들어갔었거든요. 일단 아주 제가 작심을 하고 직급도전을 없애야 되겠다. 한 줄도 그런 건직급 도전에 관련된 얘기는 쓰지 않고요 그래서 어 그냥 시스템 정통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새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만 똑같고 장업 12년 만에 월소득 200만 원 이상 지금 뭐 세미 세일즈 때문에 아주 그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잡 재택 시대에 세일, 세미 세일즈 월 100만 원 시스템 소득자가 쏟아진다 이건 시스템 그 저희가 연금 소득을 받는 거는 시스템 소득입니다 네, 네트워이 있어야 연금 소득을 받는 건데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책을 쓴 거예요. 제가 25년 전에 99년도에 아, 아메이를 처음 이렇게 컨택을 할때 제가 아주 그때 당시는 종로 종로 소속을 갖다 제가 아주 많이 들어갔다 어 들어가면서 또 교보문고도 들어가서 에, 에, 네트워크 관련된 보통 좀 처음에 이렇게 뚜껑 날라그러면 그런 거 많이 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척 많이 뒤져봤어요책 읽는거 좋아하고 이런거 분석하는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시스템이 성공의 8단계 뭐 이런것들 어, 책은 많은데 실제로 볼만 이렇게 보았을때 다 그게 그거지 뭐 그거를 갖다가 뭐 시스템이 어떤거다 그러고 딱 한마디로 해준게 없더라고요근는 이제 나중에 안거지만은 어, 아메이을갖다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된거지만 그 크로스라인 금지의 원칙 때문에 철저하게 그거를 갖다가 오픈할 수가 없었던거죠 자기네 그룹끼리도, 요게 똑같은 그 시스템인데도 요쪽 그룹하고 저쪽 그룹하고 그 리더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구전, 그 구전에 의해서 이렇게 그 그룹끼리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 책으로 일반화시켜서 그거를 낸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뿐더러, 그리고 크로스라인 금지원칙에서는 이런 책을 써 가지고 이렇게 만방에 알리는 거를 갖다가 완전히 그 주제빠진 일이라고 완전히 그그 네트워크에 그 크로스라인 금지원즉도 모르면서 무슨 그래도 아무리 뭐어 사관학교 그래도 거기서 꽤나 좀 한다는 사람이 그러냐 그래서 제가 쓰지나 쓸 생각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에터미를 2010년 5월달에 가입하고 이렇게 하는거 보니까 진짜 아 어, 진짜 그야말로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너무나도 엉터리들도 막 그냥 막 카드를 긁어서 그냥 줄 세워서 가지를 않나. 왕따, 간택, 뭐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으니 그러면 네트워크에 대한 그거는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 뒷면에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오죽하면 제가 이책 표지면에다가 이렇게 썼을까요? 이렇게 된 건데 네트워크 사업을 시스템 사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네트워크 사업은 미팅에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나는 사업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미팅에서 뭘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 정말 대 애터미 에서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됐냐면은 그 카드 긁어서 가는 거라 암암리에 그것도 무기인 하고 나는 안해요 하지만 그 밑에 분들을 잡고 가서 하는 거를 갖다가 그냥 무기해무기 하고 그에 거 대해서 누가 하나 그 그게 왜 그따 없이 그 하느냐 회장님도 그런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러고 어 대놓고 나와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집단화되고 그런 거를 완전히 그 사이비화 시키고 막 이렇게 문화풍토가 그렇게 되는데 그걸 거안 하다 보니까 카드 긁어서 가는데 오히려 제대로 미팅 제대로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게 공개되면 그들한테 굉장히 골치 아프죠. 아니 여기 원칙에 그런 게 없잖아. 그리고 원칙대로 하면 은 이런 카드 긁어서 하면 안 되잖아. 원칙이 뭔데? 원칙이란 건 기준이고 개념이란 게다 기준인데 기준도 없이 자기네들 카드를 긁어서 가는 거를 막기 위한 막기 위한 수단으로 쓰다보니까는 시스템이 없어야 돼요. 원칙과 개념 같은 거를 세우면 자꾸만 그거 가지고 이거 원칙이 틀리잖아요. 개념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따지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철저히 그거를 은폐를 시키거나 또 그러고 사실상 그, 그걸 그 처음서부터 주도한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네트워크를 뭐 몇십 년 했다고 그러지만은 제대로 아는 거 제가 아무리 강의 들어보고 뭐 이렇게 얘기 들어봐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실 그럼 더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근데 그런게 복제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나쁜 복제 나 아주 급속도로 복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된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어 제가 그러고 저도 책방에 가서 그 교보문고나 이런 데가서주 없이 뒤졌는데 없어서 제가 한 20년 됐네요 20년 때서부터 2003년 4년도 그때서부터 내가 책을 한번 써볼 까 이런 생각을 진짜 해 봤었어요 수도 없이 그런 생각 뭐을 제가 교수들이 무슨 뭐 네트워크 한 번도 경험 안해본 사람들이 티가 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까그쓴거 보면 제가 아직 구역질이 나는 정도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책을 네트워크에 관련된 책을 거의 뭐 봐도 그냥 에휴 다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해본 사람이 그것도 25년씩이나 한걸 갖다 켜켜이 아주 했던 그 경험담을 갖다가 한 자도 어느 딴 책에서 베끼는거 없이 그냥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다쓴 겁니다 2년 동안 줌 미팅으로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프라인하고 좀 틀린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주문라고이책 원래 처음에 일세를쓸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어요 9개월 동안 아주 그냥 딱 낚시도 한 번도 못 가고 그냥 그냥 이것만 잡 붙잡고 그냥 또 수정하고 정정하고 또 이렇게 다시 바꿔놓고 막 이렇게 해서 제대로 아주 포맷이 만들어져서 아주 만족할 수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 저에 대한 소개가 좀 나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가름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에이 책을 소중한 무슨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택하고자 하는 분들, 그분들한테 이제는 당당하게 컨택서로서, 컨택서로서 초대용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미리 이걸 알아봐라. 알아 이게 책을, 책이 나왔으니까. 책도 아주 이번에는 아주 유광 코팅, 반유광 코팅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고급상스럽게 잘 나왔거든요. 표지 디자인도 이렇게 잘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텍택서를 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직급 도전이나 이런 이상한 이상한 얘기들, 그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얘기들 갖다가 그냥 싹뱉버리고 아주 건전하게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진솔하게 썼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더라도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특히 30대, 40대, 합리적으로 아 그럼 이거네 어 이거였는데 내가 깜깜히 모르고 있었구나 이거 굉장히 그 오해를 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냥 다 단계는 무조건 남한테 피해 주는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했구나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런 그런 부분을 완전히 소명을 다 했어요 사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기 때문에 무슨 뭐 그분들이 판단 본인들이 하시는 거고 이거를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자기 자피 사인해서 이렇게 에, 선물을 하셔도 되고 이건 콘텍스로서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손색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콘텍스의 성격을 갖고 또 실제적인 거를뭐 이렇게 나눠서 쓰려면 또 비용 많이 들고 하고 에, 이게 사시는 분들이 괜히 부담 될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하나로 통문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여기가 이제 소비자 혁명 애터 플랫폼이 프로로그 1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어 컨택서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많은 분들 도 젊으신 분들한테 플랫폼이 뭔지 지금의 현실 점검에 대한 거를 플랫폼의 관점에서 플랫, 플랫폼에 맨날 우리는 밥이 되느냐 맨날 소비만 해주고 난 생기는 거 아무것도 없는 그게 아니고 플랫폼의 주인 일주인으로서 한 명의 주인으로서 이제 자, 앞으로 미래의 불안한 미래 에 연금소득 3대까지 가는 그 연금소득 그거를 갖다가 현실에 입각해서 그냥 쓴 겁니다. 그래서, 어, 그니까 뭐 어디에서나 다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어, 파이낸셜 타임즈나뭐 이런 데서 나왔던 것도 발췌를 해서 놓고 그래서 다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60대, 육, 나이가 60대면서부터 수입과 지출이 반전이 돼서 100세까지 사는 40년을 갖다가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게 지금, 이게 지표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 점검 부분을 갖다가 했고요. 그러니까. 이 프롤로그만 하더라도 이게 다 컨텍스로 하다 보니까 프롤로그를 네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전 네트워크 마케터. 네트워크 마케, 마케팅이라는 게그 깜깜바다에서 지금 깜깜해 아직도 깜깜한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적기이다 그것이. 그리고 절대품질 절대가격은 64년 네통 역사상 13년 전에 나온 에터민 밖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조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아, 처음, 어, 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 그래, 지금 시작해도 1번이네? 지금 시작해도 아주 그냥 최초기네? 그럼 뭐, 이런 거를 갖다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관점이 좀 틀리겠었고, 이제는 애터미 네트워크 시스템을 아직 노고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책을 읽는 사람이, 아, 이게 애터미 하라는 얘기구나. 그거를 이제, 이제부터는 좀그 느낌이 오겠죠. 그래, 서 그래 어차피 한 거니까 한번 보자. 했더니 어이, 벌써 이렇게까지 올라갔나? 그러니까 이제, 그 숫자나 이런 것들사 3억불 받은 것으로 해서 일종의 이제 회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아주 반듯한 회사라는거 누구나 믿을 수 있는 회사라는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신의 한수 코로나 오미크론에서 언택트 시대의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줌 미팅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신의 한수였다 만약에 계속 그 2년 열을 갔다가 이렇게 코로나 이런 깜깜 서로 간에 만나지도 만나기도 힘들고 막 이렇게 만들어놓은 오프라인의 그 기본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오프라인인데 그 오프라인이 아니고 어 이게 온라인 시장으로의 집중선을 갖다가 새롭게 열었는데 거기서 플랫폼까지 전개가 되면서 이건 대단한 신의 한 수가 됐다. 오히려 거꾸로 그리고 옛날처럼 미구지구 또 저기 그냥 뭐 맨날 화장고 치고 가서 또 어디 버스타고 가서 또 그냥 또 그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비용에 돈 초창기에 불지도 못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그런거 일치없이 그냥 컴퓨터 키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도 을만큼 가능하다 그 거기서 나오는 효과들이 효율성 효과들이 세배 3배 이상 세배에서열배씩이나 가더라 그게 실적으로 말하면 나타나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하기에 요 프로로고 부분에서 그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야 내가 너무 편견을 갖고 있었나 너 애터미 물건은 좋아 이런 분들이 읽었을 때어 이거 진짜 한번 한번 들어는 봐야 되겠는데 한번 잘 봐야 되겠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목차가 나오는 겁니다 목차에서 네트워크 사업 제일 궁금한 게 그거죠 네트워크 사업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안되니까 대충은 알고 뭐 누구 성공한 사람도 바꾸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거야 그거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는게 있어야,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걸 워밍업으로 해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1이 드디어 들어간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터, 마, 네트워크 마케터 만들기.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목차를 한번 훑어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지금 여기는 사업을 좀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유튜브를 갔다가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유튜브를 설거지 하면서 듣고, 그래, 맞는 얘기야. 직급 도전, 하는 사람들의 반대쪽에 있는 그러니까 왕따를 당했거나 거기서 그냥 그쪽에 못 들어가신 분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라디오 듣고 그러면 그냥 어우 그래 저, 저분이 저 진짜 아주 당당하게 제대로 얘기하는 분야 이 정직하게 얘기하시는 분야 이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설거지 하면서 못딴 얘기하면서 이렇게 듣거나 그 운전하시면서 듣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제제이그 책은 이거는 정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독을 하는 거 정독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독을 해서 내 마음속에 결단을 해서 이 가이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썰렁썰렁 듣기만 해서 그니까 뭐라 그럴까요 머리만 커졌다 그러죠 듣는 거는 들은 기능이 있어서 대충 알기는 다 하는데 그 다음 자기가 정개할 줄은 몰라 그럼 그건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제책을왜 사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는 제대로 하겠다 뭐저 조직 분위기가 그래서 한다면 나랑 몇몇이라도 지금부터 나로부터 시작하겠다 제가 저 혼자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해서 역직 사도록 먹으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5천 5 0명 가까이 온 구독자가 생겼고 그리고 또 저한테 커피 보내주시고 뭐 그냥 뭐뭐 뭐 이런 경력을 보내주시고 그냥 대단한 용기다 뭐 이게 무슨 대단히 했다고 무슨 용기입니까 이게 이건 용기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대단한 뭐, 저기, 용기를 가졌네, 뭐, 이런 얘기들도 찬사를 보내주시고 하는데, 그래서 힘이어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파트 2에서 그 성공의 8단계, 나부터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파트 3에서 그게 이제 우리, 그렇게 해서 몇 명이 모여지고 했다 그러면 이제 홈미팅을 갔다가, 그러니까 줌 미팅을 어떻게 하는지. 줌 미팅을 한 사람이 나와서 일방적으로 얘기하거나 한두 사람이 치고받고 그냥, 그, 그, 둘다 다 그냥 맨날 그냥 듣는 사람 맨날 듣기만 해. 그러면 아무리, 그,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마주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이런, 이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줌 미팅을 그런 식으로 진행했다가는 사람들 다 졸고 한몇번 들어오다가 다 그만둬. 그러니까 맨날 그줌 미팅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걸 통제라고 하고 앉아 있으니, 그래갖고 되겠냐고. 이게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자영사업인데. 그러니까 이 책은 세 번을 정독을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마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근데 책은 되게 쉽게 써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우리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네트워크 활동을 하다 보면 은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쉽게 푼거지 제가 대학 교수처을 이렇게 어렵게 쓴게 하나도 없거든요 읽기는 수월합니다 근데 수월하다고 썰렁썰렁 읽지 말고 아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몇 명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항상 그런 각오로 하셔야지 이책을본 효과 가 난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이 부동의 1등 입니다 그 그러니까 단위 면적 에서 이렇게 네트워크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아마 대한민국 일 거요 그러니까 경이로운 효과가 나서 그 그러한 저변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애터미가 12년 전에 나와서 지금 비로소 이제는 벌써 글로벌 글로벌 탑뭐0에 들어갔다고 요번 석세 세미나에서 얘기하는데 이미 에, 그거는 이 발표된 자료에 의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이미 3만 불이 돌파했으면 오탑5 안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탑탑 5입니다. 자, 다섯 번째예요. 지금 현재 3만 불 받은 그것까지도 통계청에서 나와서 그렇게 딱 공표가 될 시점이 된거고 근데 이미 받았잖습니까? 그탑 5입니다. 다, 다섯 번째거든요. 앞으로 저기 1등 되는데 제가 뭐 넉넉잡아 5년이라고 그러는데 3년 이면다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러면 어그 미국이나 이런 저 유럽 쪽에 있는 일본 이쪽 아니고서는 다단계가 맨날 이렇게 나와도 그냥 다 힘도 못쓰고다 죽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도 없이 도전했다가 다 터종 다단계는 다 망했습니다. 근데 에터미가 그냥 비난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뚝해서 12, 13년 만에 이렇게 어 그냥 전세계로 아우르는 그런게 됐느냐 거기에는 우리 어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됐냐 박형교 회장님 워낙에 잘하셔서 워낙에 성견지명이 있어서 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상당부분이 있지만 그 이변에는 우리 우리 그 네트워크 우리의 네트워크 지수 성공자들의 공통분모가 다섯 개씩이나 있었다 물론 더 있지만 대별하면은 그런 게 인프라가 기본적인 인프라와 DNA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게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목간 성장을 할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는 그 대한민국 5,200만 중에 한 명입니다. 이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성인들은 특히나 더, 특히 생필품을 그냥 주부로서 이렇게 많이 썼던 분들은 이건 모든 대상이 되는 거죠. 특히나 더어 대상이고. 전업주부분과 스마트폰 못합니까? 전업주부가 스마트폰 더 잘해요. 왜냐하면 물건 구매하지 뭐 해야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거에 사실 주, 주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필요가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할 때, 이게 오죽하면은, 그 시스템의 유래, 원천, 수익의, 수익의 원천 부분, 이 부분하고, 여기 전, 전 세계는 빠졌었는데, 이 배가의 원리 부분을 자세하게 썼어요. 사실은, 네트워크의 유래는 이 수익의 원천과 배가의 원리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수익의 원천도 그 사람들한테, 특히 언론에, 언론한테 시히기 가장 좋은 거였요 광고를 하네. 광고로 먹고 사는 언론의 입장에서 이런, 이런, 이런 아주 나쁜 엑스가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두 개가 끌고 가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건데 배가의 원리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이 되고 넷이 되고 막 이러니까 원천 너는 좋겠다 스폰서 너는 좋겠다 우리 하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에유 쟤네들은 맨날 누구 꼬셔갖고 이렇게 선입견을 갖게 돼 있거든요 두 가지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주려면 이 부분을 자세히 읽고 쉬워야 아주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배가완리되기 쉬운 겁니다 1이 2가 되고 2가 내고 모를 사람이 없어요그러니까 그거를 레버리지 효과 등등해서 납득 가능하게끔 이거를 얼만큼 잘 설명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깜깜바다 이 네트워크 시장 브레이크오션을 갖다가 아주 화이트오션으로 바꿀 수 있는 요게 사실은 몇장 되지도 않는데 고작 게다열열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이제 그런데 이제 들어와서 하려면 원칙과 개념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 개념을 그냥 아주 포괄적으로 이렇게 아주 그냥 자세하게 썼어요 워크샵은 어떻게 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돌아갈 때소기에서 꿈이 머리에서 되면은 이 가슴으로 결단이 내려와서 결단이 안된 사람들 눈치나 살살 보고 뭐 누구나 처수나 영희가 좀 운치거리면 한번 해볼까 요런 얄팍한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 한줄 깔아 졌으니까요 한줄만 어떻게 하면 되겠다 뭐이런 얄팍한 생각으로 어 저기 네트워크를 갖다 나 붙어만 있으면 은, 언젠간 또 하나 또 누가 또 훅가다 거기에 붙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이게 될것 같다 그럼 누구나 안 하겠습니까 이거를 절대로 안됩니다 아주 로또 확률 로또 확률이니까 그거보다는 그 그래도 그렇게 설령 그렇게 해서 된된 된 사람이 초창기에 한두 명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지금 거의 불가능이니까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그래야 나중에 연금을 받고 연금성 소득을 받더라도 떳떳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당당한 자세와 결단 꿈이 진정한 진짜 꿈을 꾸고 결단이 가슴으로 내려와 있을 때 그때 두 다리가 자유스럽게 나가는 거거든요 뭐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런 이런 거 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 그렇게 돌아가는 원리까지 다 설명해서 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복제 원본 나 만들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복제의 원본, 나 만들기가 꿈 결단, 꿈결, 명초, 만우, 상복 이렇게 되니까 꿈하고 결단해서 모든 게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부에 들어가서, 이제 내내 내 스스로가 안 되면은 내 스스로 입에서 나를 만들지를 않아요. 내 꿈을, 가짜 꿈을 꾸거나 구체적인 꿈도 꾸지도 않고, 그냥 하는 신육만 하는 그런 정도, 또 결단도 그렇게 내려왔고, 그러다 보면 명단서부터가 다 가짜 명단이 나오는 겁니다. 찔러나 보고 하면은 하고 난나 걔가 한번 나도 하고 뭐 이런 듯한 그런 명단 가지고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이거 되지 않을 거니까 빨리 그만두시는 게 낫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아이는 그대로 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까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부터는 복제 성공만 되게 순서적으로 어얘 다음에 얘가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센터에 들어가다 보면은 어차피 일본 스피치에 뭐 등등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진행하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요 저기 나 만들기 내가 꿈과 결단 분에서 그래서 꿈 결단 부분이 이이부에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반이 또더 더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일단 나부터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 마음가짐 부터 돼야지 내가 복제 의 원본이 돼야지 원칙과 개념을 갖고 있는 나가 그거를 준수하겠다는 나진 진정성을 가지고 누구한테 진짜 그야말로 거짓말 안하고 진짜 있는 그대로 이내심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가 확고해졌을 때 누구한테 전달라고 누구한테 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그게 되는 거지 내가 가짜인데 남들 남남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도전을 얘기하는 게 그들이 가짜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제대로 어, 다가짜라는 얘기예요 다 가짜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대놓고 저한테 얘기할 사람 은 아무도 없을걸요 그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지금 은 늦지 않았으니까 나부터 진정 증정한 포부는 만들고 나서 해야 되는 거를 원리에 입각해 갖고 요렇게만 하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끝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예, 전번 책에 비해서 예, 내용이 줌 미팅에 관련 내용들이 많이 넣고 또 100페이지 빠진 직급 도전 부분을 갖다가 다른 그줌 미팅이나 그렇게 해서 이거 예, 거의 새 책이나 다를 바 없어요 예, 전번 책에 그냥 복사판이지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새로 예, 그냥 거의 새 책을 썼다고 생각할 정도로 기본은 똑같지만 이번은 똑같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사업에 이거 세번 정도 하시고 재발좀 부탁인데 기왕의 산책 예, 싸지도 않은 책인데 이번은 어, 출판 등록 다 하고 뭐 여기 뭐 어, 출판 옆에 내거다 내고 다 해서 이렇게 바꾸까지다 받아서 한 거니까 정식 책이니까는 어, 이렇게 결코 싼 책은 아니니까 일단 여러분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기름지게 그러니까 세번정도걸 하시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면 아 지금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전체를 봐야지 유튜브는 조각 조각이거든요. 조각 조각만 봐갖고 이게 퍼즐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전체를 이거 책을 봐서 전체를 아한두번세번읽어다 보면 저한테 아, 끄덕끄덕 군인 스스로가 이렇게 되는 시점이 돼야지 유튜브를 보더아 저기 어느 부분에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때는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듣더라도 아. 이제는 기본적인 수비 그려졌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해가지고, 아, 이 책이 읽고 세번 정독하고 게 빠른 분들은 이틀 만에도 읽는 분이 있고, 2, 3일 만에도 읽고, 한달 내로 다 두세 번, 네번읽어갖고사람들 감사하다고 전화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그렇게 읽으셔서, 이건 그냥 쉽게 쓴 책이니까, 예,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셔서, 아, 이제는 진정한 네트워크로서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